네, 현재 시각은 이제 7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요 저녁 7시 아니고 어, 오늘은 제가 친구가 일하는 회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진행을 맡으러 갑니다. 친구가 부탁을 해가지고 행사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종시를 갑니다. 아침 8시까지 서울역에 가서 친구와 함께 세종시로 갑니다. KTX를 타고 가긴 하는데 지금 어제 너무 늦게 자가지고 너무 졸려요. 근데 심지어 제가 에어팟을 학교에 두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에어팟을 들고 서울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 행사 진행을 위해서 며칠동안 대본을 계속 숙지하고 연습을 했어요 되게 오랜만에 아나운서 발성을 하는 진행이라 조금 긴장도 되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또 오랜만에 정장도 입어서 괜히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하... 지금 학교에 왔습니다 에어팟을 빨리 가지고 서울역을 가야겠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조금 선선해서 다행이지 한여름처럼 더웠으면 진짜 너무 화났을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에어팟 학교 에 두고 와서 학교 가는 것도 짜증나는데 날씨까지 더웠으면 은 대정신 아닙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요. <놀람> 아. 여기 있는 수요. 이제 다시 갑니다. 서울역으로. 행사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조금 일찍 와서 대본 보면서 조금 연습하고 있으려고요 굉장히 일찍 왔거든요 <웃음> 행사가 1시부터인데 지금 9시에요 호명하는 학교의 수상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팀 일기업 프로젝트 경진대회 금상 수원공업고등학교 축하드립니다. 상장 금상 수원공업고등학교 위는 제22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1팀 일기업 프로젝트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비롯하여 이번 경진대회에서 입상하신 모든 수상학교에 다시 한번 축하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1팀 1기업 프로젝트 경진대회 시상식 및 결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1팀 1기업 프로젝트 경진대회에 참가해주신 학교 학생 및 담당 선생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더욱 알찬 경진대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행사 다 끝나고 집에 갑니다. 아, 오랫동안 서있었더니 다리가 너무 아파요. 이제 가서 기사 써야 됩니다. 하, 오늘 밤샐 것 같아요. 특성하고 산학협력 활동 모델의 성과 확산과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을 위한 기술 기능 인재 경진대회 결선 및 시상식입니다. 이런 뜻깊은 시상식의 진행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회자 박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는 개회식 후 중소기업과 나의 꿈 창작 공모전 금상 및 은상을 가리기 위한 결선과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렴이 축하하는 시상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선이 진행된 이후 시상식 및 금상수상자 인터뷰가 바로 진행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관중 없이 간소화하여 진행하게 되며 결선 및 시상식은 녹화 중계를 통해 제22회 온라인 기술혁신대전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